오늘의 컨텐츠 신규 서버 키워보기입니다 아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막 신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뭐 일주일도 안돼서 100만 토럭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아 진짜 내 본계정이 지금 V4 오픈날부터 지금 쭉 키워오던건데 아, 정말 상상도 안되는 일인지라 대체 얼마나 템을 주길래 또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더 캐릭터를 안 키워본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초창기 에 블레이더라고 불렸던 예, 최근에 좀 1인분하는 것 같은 블레이더를 새롭게 키워보려고 하고요 어, 한번 저도 며칠 만에 100만 투력에 도달하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무가금으로 스타트하게 되고요 어, 문제는 탈것 소환수 동료의 소급인데 어, 이게 잘될지또 걱정이 됩니다 약간 이 억울하게 생긴 요 블레이드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조금 백만트럭을 뭐 이틀 3일만에 찍었다길래 조금 현타가 왔긴 했어요. 자 이번에 새로 V4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새롭게 신규 서브에서 복귀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영상대로 한번 따라서 키워보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저는 무과금으로 스타트 할 거기 때문에 어, 방법만 알아두시고 필요한 가금만 챙기셔서 또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옵션에서 게임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맹약의 여정 퀘스트 연속 진행이 있죠? 요거랑 대화 빨리감기 요거를 어 사용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퀘스트만 켜두면은 알아서 다 진행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대화창도 알아서 넘어가고요 메인 퀘스트 진행 자체를 요렇게 다 자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게 되시면은 지금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쿠폰들 싹다 사용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어제 일요일날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21일 일요일날 미리 만들었고요. 21일까지 쿠폰 사용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입력할 수 있는 모든 쿠폰을 입력했더니 지금 이렇게 쌓여가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주고요. 특히 이 전설마석, 어, 영웅마석 어, 이거 크라투스는 언제 찍냐? 그리고 영웅 동료도 이렇게 주는 것 같네요. 자 모두 획득할 수 있다고? 가디오 타르시 뭐야 이걸 그냥 주네? 아 매일매일 정수상자? 이걸 준다고? 와 이걸 그냥 준다고? 저게 영웅마석을 만든 재료거든요 어또그 외에도 여기 또 동료 계약석들이 있습니다 아요건뭐 교환할게 없죠? 어좋구어다 골고루 나오네 동료 동료가 보자 타르시 가디온받았으니까 지쿠스, 주크. 와, 이거를, 이거를 다 그냥 준다고? <웃음> 저거 초창기에, 아니지. 작년만 해도 저런 거 하나 받으려고 가차를 엄청나게 돌렸는데 이걸 그냥 준다고? 자, 선택권에서는 수릴, 수릴로 받겠습니다. 요기 이제 상점 구매 할인 10%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방어력 명중다 좋은 것만 들어있어요. 수릴이. 선택은 수릴로 받고. 이것도 선택이니? 아, 희귀 랜덤 아, 이번에는 동료를 많이 주네요 저번에는 그냥 탈것 소원수 다 희귀급으로 그냥 줬거든요 지금도 줄려나 모르겠다 동료 이거 랜덤 다섯 개 그리고 이거 출석부로 받은 장비지원 보자 브렐란 장비 선택 다섯 개와 상급 영웅 방어구 선택 다섯 세개 어, 이거 전에 일단 사전 예약 쿠폰 어디서 받는 거지? 사전 예약 쿠폰은 제가 아이템은 썼거든요 아 요거다 요거다 일단 요걸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먼저 착용해야지 이야 이거 씨. 훈장 룬 반지 두짝 시작부터 그냥 전투력 엄청 올라가네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 하시는 분들은 복구할게 없잖아요 어차피 복구 대상에도 아이템이 없거든요 무조건 상급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상급전용으로 전부 다 자기 캐릭터에 맞게 알아서 주거든요 자, 여기 받을 때는 지쿠스. 무조건 지쿠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쿠스 태도 한 개. 그 다음에 지쿠스 단도. 블레이더니까. 지쿠스 단도. 태도 단도 장착하고. 전부 다 지쿠스 세트로 받으시면 됩니다. 갑바한개 받고. 그 다음에 지쿠스 장갑 받고. 그 다음에 지쿠스 신발로 받고. 야 벌써 이렇게 지쿠스 풀세트가 됐네요. 망토가 없구나. 망토도 주나? 망토까지는 주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여기는 주문서들. 며칠짜리야? 5일짜리? 자, 이건 뭐야? 성장주문서 상자? 아, 그리고 여기 안에 레벨업 포션이 들어있네요. 이거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레벨, 그, 시간 제한 없이 레벨 85까지 적용되는 경험치 물량이기 때문에 85 되면은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85 레벨 이하니까 86 되면은 딱 끝나게 되겠네요. 그거 86부터는 다시 요거 1000% 이 포션을 먹으면 됩니다 이야 이거 1 1일짜리 5일짜리 일주일은 아 일주일만에 찍을 수 있겠는데 빡시게 하면은 자이 각인석 선택 상자 요거는 아껴두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쓰는게 아니거든요 레벨업 하면서 충분히 각인석을 주기 때문에 요 상자는 킵해두고요 마력 목걸이 지금 아직 안열려있어서 어 열렸네? 언제 열렸대? 그리고 요거 지금 다 넣으면 안돼요 잠재력에 넣는게 아니고 아이템 수집에 넣어줍니다 아이템 수집에 아이템 수집에 넣어주고 장신구도 여기 다 넣어줍니다 지금 드랍하는거는 전부다 아이템 수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50개를 다 넣을 필요는 없고 싹다 넣으면은 와... 한 번에 93렙? 이거 요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통차를 찍어야 되거든요 투지는 이거를 괜히 다 깠네 보자 몇 개만 넣을까 딱70아 이거 실수했다 괜히 깠네 칸 차지하잖아 생각해보니까 딱 70레벨 그다음에 40레벨 찍으면 은 인내를 또한 50레벨인가 60레벨 찍어줍니다 그러면 은 데빌체이서 스킬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0레벨 전부다 60레벨 때 통찰에 다 투자하시면 돼요 이건 통찰에 넣으면 되는, 됩니다 이것도 소집 들어가고 아 이거 괜히 까버렸네 500일, 이건 뭐야? 펭킨트 기념 조아주고 뭐야, 또, 용우 동료 선택 계약서 또 주네? 자, 이거는, 보자. 아, 이건 수집 전용이네요. 여기 나오면 되겠고. 보자. 또, 선택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 받았던 아체를 받도록 할게요. 이렇게 없는 거를 먼저 받아주세요. 먼저 받아서 바닥을 깔아두는 겁니다. 일단, 고민할 거 없이 이거 성장 주문서 다 쓰면 되겠는데? 써야겠다. 먹고, 먹고. 반지 두짝 일반은 필요 없거든요? 저거는 잠재력에 넣어야지, 그냥. 야, 또 이제 쓸데없는 포션들 가득 차겠네 여기에. 자, 일단은. 미리. 지금 미리 템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메인캐 진행까지. 나머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아, 이거 뭐야. 보렐라 선택 다섯 개랑. 상급 장비 세 개. 아, 다 주는 거구나. 요거는 어, 뭐야? 장신구까지? 장신구 주나? 아, 이거 고민되네브렐란 브렐란 다섯 브렐란 개가 고민되네요. 이게 장신구를 게임하다가 어, 또 아이템으로 주면은 요거 다섯 개 받아서 그 어, 아이템 소집 넣으면 되거든요. 이 브렐란 장비해 가지고 요거 요거 다섯 개 넣으면 되거든요. 아, 맞아. 아이템 사용. 아, 여기 있다, 있다. 요거 축복의 물약. 여기 이제 경험치하고 전리품 획득 그러니까 아이템 획득이죠. 아이템 획득 확률도 100% 증가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여기 넣어두시고 항상, 항상 사용 이거 체크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상점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아, 그렇죠. 어디세이 영웅의 시작 골드로 살수 있네요. 보자, 여기서 꼭 사야 되는 게 어, 다 사야겠네요? 요거는 레벨 달성하면 또뭐 주나보네? 일단 제일 먼저 달성하게 될게 10레벨 뭐 주냐 주문서 영혼석도 주네 야이게뭐 되게 많이 준다 오늘 일단 고민할거 없어요 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주문서는 좀 나중에 사고 탄비도 좀 나중에 사고 요것도 나중에 사고 지금 바로바로 쓰는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자 벨트 어 망토도 그냥 주네 자 고급까지는 뭐 착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그냥 아이템 수집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토벌증서 요거 다 까자. 다 까서 아직 악마토벌이 안 열렸기 때문에 나중에 21렙 찍고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으로 뭐 아이템 사용하는게 없어 보입니다. 아 요거나 깔까? 요거 까서 아이템 수집이나 하죠. 자 수집할 때 메뉴 가서 아이템 수집 야, 이렇게, 될수 있는 거다 넣으시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편해졌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와, 이거 진짜 개편하네, 이거. 그래, 이렇게 편의성이 돼야지. 할 만하지. 자, 여기 남쪽 이제. 내 남는 거는 강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화조문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조문서 선택상자가 있었는데 음.. 아까 어떤 상자였지? 아저 어, 있다 100개짜리 일단 방어구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방어구에 좀 많이 주시면 됩니다 방어구 한 60장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기 무기올빵 그래서 여기서 장비공방 장비강화 일괄강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누르고 다시 메뉴 켜서 아이템 수집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일단 7강짜리 있으니까 넘어가고 일단 방어구 자 원래 여기서 중복만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뭐 이렇게 겹쳐있으면 알아보기 힘들죠 디자인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메뉴에 아이템 소식 갑니다 오케이 깔끔하네 와 이거 뭐야 언제 이거 다 없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레벨 30정도 찍고 나서 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미 어, 레벨업 레벨업 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걸 따라하셔도 되고 따라하시다가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따라하시다가는 나중에 조금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어떤 아이템을 받고 뭘 살리고 뭘 넣어야 하는지 요런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레벨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맨인 퀘스트는 이제 약간 멈추고 진행하지 않고 계속 다음맵 다음맵 이렇게 열어가지고 레벨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투력이 10만대니까 한 번에 비템공원까지 그냥 걸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10레벨 때 받는 상자에 보니까 오디세이 장비가 들어있어요 와 근데 이 오디세이 장비가 지금 보니까 6강짜리 이 지코스 장비보다 더 좋네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 장비로 장착을 했고요 요거는 나중에 또 이제 아이템 수집 넣으면 되니까 요거는 버리는게 아닙니다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벨업 할때 나오는 요런거 상자들 열어주시고요또 요런게 나올거예요 흔적묶음 요거 열기 한 다음에 막 요렇게 뭐 나오죠? 이게 어디에 쓰느냐 메뉴 여기 몬스터 조사 들어가서 여기 뭐 빨간불 막 켜져있죠? 그냥 일갈 흔적분석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에 다해결됐고요 요런식으로 퀘스트 진행 안해도 내가 직접 걸어가면은 다음 맵으로 갈수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걸어서 직접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레벨업 할때 보니까 요거 영웅의 메달 줍니다 영웅의 메달은 아까 여기 이벤트 상점 영웅의 시작 아까 여기서 뭐 사는 것 같았거든요 구매 가능한 게 현재는 요거네요 10레벨 달성 축하상자 이거랑 아까 또 출석체크로 나오는 이 소환 아 이거 소환은 70레벨부터구나 그러면 일단은 보류를 해두고 아까 먹었던 상자가 요거죠 이거 뭐 주는거지? 주문서 주고 아 주화로 주는구나 그리고 희귀 영혼석 상자도 이렇게 줍니다. 이 영혼석은 뭐냐면은 여기 장비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뽕뽕 뚫린거 있죠? 이 구멍에 채우는 능력치 올라가는 뭐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색깔이 있어요. 색깔 여기 테두리에 색깔이 있죠? 이 색깔 별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게 넣는게 아니고 아이템마다 넣을 수 있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힘이거든요 아 요게 또 요렇게 나오네 상자가 뭐야 랜덤으로 주냐? 불안하니까 다섯 개만 까봐야겠다 아 랜덤으로 나오네 와 이게 함정이 있었네 이거 그냥 생각없이 까다가는 요렇게 아이템별로 누르면 장착할 수 있,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장 들어가서 아까 받은 거 등록 체크할 때 고급까지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일괄 등록으로 알아서 만렙까지 맞춰서 들어갑니다. V4가 좋은 게, 요런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뭐 요렇게 또 채워주면 되고요이것도 버릴 필요가 없는 게, 또 아이템 수집할 때또 들어가거든요? 다 아이템 수집에 넣기 때문에, 어, 굳이 아이템도다 버릴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가, 하, 씨, 이걸 먼저 까가지고, 이거 그냥 투지에다 넣을까? 넣자! 넣자 넣자 넣자 어차피 전설 마석 이거 쿠폰으로 주니까 넣자 아이템 칸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먹어 다 넣어 다 넣어 또 예전하고 다르니까뭐 굳이 조심할게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넣는거는 지금 칸 차지하는게 문제지 저게 지금 걱정할게 아닌 것 같아 이건 또 뭐야 자신의 클래스에 맞는 희귀템을 또 주네요 이건 아까 영광짜리 수집 남아있었거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오케이. 처리 완료. 나머지는, 또 이거는또 강화를 해봐야겠죠? 자, 드디어 걸어서 비탱고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경험치가 엄청나게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멈춰서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한방에 죽진 않네 어 예상외네요 한방에는 죽진 않네 어 블레이더 기본공속 괜찮은데? 자 한마리 잡고 레벨 15에서 한번에 36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요거 받겠죠 레벨업 선물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오지세이 갑옷이 들어있습니다 아, 장신구 준다. 아, 여기 오디세이 세트 안에 장신구 다 들어있네. 자, 장갑은 제가 아까 직구스 받은 아이템 7강까지 성공했거든요. 7강을 찍으니까 지금 오디세이보다는 더 능력치가 좋네요. 그리고 이 오디세이 아이템들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장비 교환하거든요. 나중에 장비를 교환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잠금해 두시고, 잠금이 어, 안 돼? 이거 시스템 창 뜨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또 뭔가 계속 이렇게 아이템을 받고 있죠 지금 자 일단은 뭐 시스템 창 끝나고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아뭐 뭐 이렇게 주는 게 많아 틀인가 3일만에1 0 0만 토록 찍었다했거든요. 야 충분히 찍겠네 이 정도 속도면은. 자 와씨 개만 이거. 자 이것도 이제 아이템 다 열도록 할게요. 아 스킬 주네 스킬. 야 이거 까는 데만 진짜 한참 걸린다. 저도 블레이더는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뭐만 먼저 찍어라 이런 거는. 일단 기존에 주는거는 어차피 다 만대밑 그레벨이 정해져 있는거니까 마음 놓고 찍으면 되고 자또 수집할거 빼고 마라기기 또 목걸이만 야 이건 초반에 이거 클릭한다고 시간 다 뺏기겠네 야... 많아 많아 끊임없이 나와 그리고 이번... 개편으로 다... 영웅등급까지 주니까 여기 마석있죠 이거? 고급마석들 요거 다 그냥 수집에 넣으시면 됩니다 기타에 여기 마석보시면 여기 또 아이템 수집있죠? 여기에 다 넣으시면 됩니다 마석 아! 좋됐다 아이씨 아 큰일났는데 이거? 영웅으로 넣어버렸네? 아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이 큰일났는데 이거 6 0벨이었나아 미치겠네 영웅마석을 거기다 넣어버리냐 아아씨또 이런거 수집은 다한 번씩 찾아서 네,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맨캐스트를 2막 2장까지는 다 클리어 해야되네요 일단 확실하게 성막 6장까지는 다 클리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열어야 뭐 조금 컨텐츠들이 자유롭게 다할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열고 한번 정리를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